안녕하세요. 저는 어드벤텍 한국지사 인베디드 IoT 그룹의 기술 존을 담당하고 있는 심상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드벤텍에서 개발된 여러가지 매니지먼트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이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는 산업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페인포인트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어드벤텍 솔루션들을 적용했을 을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와이즈파스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 어드벤텍에서 말하는 와이즈파스가 어떤 개념인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드벤텍 매니지먼트 솔루션들의 주요 기능과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어떠한 제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솔루션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잘 만들어진 솔루션에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이 없다고 합시다. 이 솔루션이 과연 잘 사용되어 질까요? 반면에 UI가 불편하고 완성도가 높지 않은 솔루션이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솔루션을 고객이 선택하게 되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드밴텍은 산업 현장의 페인 포인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산업현장의 장치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또 필요로 하는 솔루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리 체계에서는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맨 처음 작업자가 문제를 인지하게 됩니다. 장비에 연결된 많은 장치 중에 어떠한 장치가 문제를 발생했는지 일차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납품 장비 업체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 장비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수리를 위해서는 비용과 많은 인적 자원의 리소스가 소요하게 됩니다. 또한 발생했던 문제의 이력들을 별도의 리소스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부터 페인 포인트를 수집하고 장비에 IoT 기술을 접목하는 기술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IoT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각기 다른 장치마다 통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통신 프로토콜을 통합하고 다른 장치와의 데이터 연결을 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어드벤텍에서는 산업용 분야에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용 장치와 장비를 IoT와 통합 반응하게 하고 있습니다. y g p a 스는는 YG에 현명하다는 어원과 크라우드 용어인 파스가 결합되어 생성되었습니다. YGPAS라는 용어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드밴텍의 모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인 YGPAS NSAS가 있으며 이는 클라우드로 솔루션을 개발하는 고객을 위해 기초가 되는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공장을 위한 YGPAS SCADA, YGPAS CNC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치 관리와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와이즈파스 디바이스온과 같은 모든 플랫폼을 우리는 와이즈파스라고 하고 있으며 와이즈파스가 이런 개별적인 소프트웨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 보이는 소프트웨어들은 현재까지 어드밴텍에서 개발된 와이즈파스 플랫폼들입니다. 특히 와이즈파스 플랫폼에서는 와이즈파스 포포인트 제로라고 하는데 인더스트리얼 4.0에 대응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엔사스 플랫폼으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쿠버네티스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원할 때 와이즈파스 4.0 아키텍처의 각 파스 서비스에 필요한 요소들을 선택하여 산업 현장에 적합한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와이즈파스 4.0은 쿠버네티스를 도입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 저 아마존의 AWS 등과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사설 클라우드로의 다양한 환경에서 클라우드 솔루션을 배포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2021년 현재 와이즈파스에서 주력으로 고객에게 제안하고 있는 제품은 디바이스온입니다. 여기에서는 디바이스온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는데요. 장치 관리적인 측면에서 디바이스온은 PC 장치의 하드웨어 상태는 물론 OS의 런타임 소프트웨어와 프레페어라는 장치의 모니터링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격 제어 부분에서는 장비의 전원 제어와 같은 하드웨어 컨트롤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제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모트 데스크탑과 터미널 기능을 지원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서버에서 장비에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툴도 함께 지원합니다. 부가적인 기능으로 OTA 업데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OTA는 오버더 에어의 약자로서 일반적으로 핸드폰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이오스와 소프트웨어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를 OTA 패키지로 패키징한 후에 OTA 기능을 사용해서 중앙에서 각 클라이언트 PC 또는 엣지 장비에게 일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당치들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기능과 스케줄링, 그리고 알람, 룰 엔진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룰 엔진 기능을 설정하면 을 엣지 장치의 프로세스가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또는 CPU, 메모리 등의 과부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재부팅이라든지 프로세스의 종료 또는 재시작 등의 동작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디바이스온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디바이스온의 세부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좌측에 보이는 IoT 띵의 부분은 클라이언트에서 와이즈 에이전트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에이전트를 통해 장치와 프로토콜로 수집된 정보를 중앙에 보이는 디바이스온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며 디바이스온 서버에 전송된 데이터는 DB에 저장되게 됩니다. 디바이스온 서버에서는 에이전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제어 신나를 반대로 중앙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디바이스온의 사용방법이 되겠고요. 만약 고객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더 많은 프로토콜과 장치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기를 원한다면 어드밴텍에서 제공하는 SDK를 이용하여 Y-Agent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프로토콜과 장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디바이스온 서버에서 REST API를 기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REST API를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산업현장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와이즈파스 디바이스온을 토대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파생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온 i h 엣 컴브리지, 키오스크, 디스플레이, e-페이퍼, SQ 매니저 같은 파생된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디바이스온 자체적인 기능을 사용하면서 특정 산업 현장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솔루션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 제품들입니다. 한가지 예로 디바이스 온 아이 엣지와 같은 제품은 OPC UA, 그리고 SCADA, ODBC 같은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장비의 엣지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솔루션이 될수 있습니다. 어드벤텍에서는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좀더 유연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드벤텍 y g p a 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7월과 8월에는 디바이스온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디바이스온 서버와 에이전트의 설치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제 모습을 시연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는 클라우드 플랫폼인 YGPASS 엔서스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하는 고객에게 좀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